어 아, 이거 딱딱한데 딱딱해 안깨먹면돼 이거 못 빠지. 대리 배터. 배터. 자기가 눈 먹고 자기가 뱉메아 누가 그걸 먹어? 애가 멈췄어. 어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배 엄마, 엄마, 응. 괜찮아. 엄마 하는 거좋 하는 거 좋아. 어. 그, 이거, 이거는 괜찮아. 이거 어. 괜찮아. 그거 괜찮잖아. 그거 먹어도 먹어, 돼. 먹어, 응. 먹어. 응. 먹어, 먹어. 응. 엄청 응. 말잘 들고. 어, 이거 먹을까? 자, 여기 위에서 어, 엄마, 응. 엄마, 엄마, 엄마 하늘 떨어져야 돼? 먹어, 먹어. 이거 먹으래니마트에 먹어. <웃음> 그거 먹어. 먹어. 어. <웃음> 먹어. <먹고, 웃음> <웃음>